음 근데 왜 여기 50인데 왜 여기 3 6이두 번째 라인을 읽은 거예요? 네? 그니까 러 이거 꽂았으니까 단위는 이1단인 거고 여기는 이렇게 30을 가르쳤, 3을 가르쳤으니까 아, 선생 그럼 여기는 500인가요? 3 50? 0데 500, 네. 어... 아. 만약에 여기다 연결하면 오. 여긴 300이고 여기다 연결했으면 여기는 3 음... 알것 같아요? 네. 음. 전화량 구하는 공식을 알아볼 건데, 전화량 어떻게 구하냐면, 전류의 세기, 전류의 세기 곱하기 시간이에요. 음, 이게 그래요? 그 네. 전화량을 그 구하는 공식이고, 얘를, 그그 그 얘를 단일 아니 아니 얘를 이제 Q는 I 곱하기 T로 하시거든요 네 이, 이, 얘는 이 식을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 영수 구독자 여러분 꼴찌에서 두달 그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 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